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또 편도가 되게 또큰 아이들이 있어요. 음. 편도가 결국 목구멍 안에서 얘네들도 이제 수비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편도가 붙는다는 거는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. 음. 편도가 막면 아프잖아요. 음. 근데 이 염증 단계가 아니고 그냥 편도 자체가 원래 커요. 아, 음. 어, 얘네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면역을 충분하게 또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커져 갖고 있겠죠? 그런 상태라면, 면역을 위해서 편도가 커졌는데, 그게 숨을 방해한다면, 그것도 참 난감한 부분이잖아요? 음. 음. 음. 그래서, 편도도 이제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, 만성적으로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음. 그런 사람들은 또 수술이 필요하겠죠? 음. 음. 칼을 대든지 뭘뭐 해서 좀. 음. 조그만 뭐 24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유전적이든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편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수술해줘야 돼요? 그 나이 때 수술은 참 힘들죠 네. 음.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<웃음> 참뭐 어떻게 해줄 게 없어요 애들한테는 음. 근데 그게 정말 호흡을 음. 좀 막고 있다면 음.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음. 해서 얘를 살려야 되니까 음. 무릅쓰고, 음. 그러니까 항상 수술이라는 거는 자 이걸 했을 때 리스크가 그냥 놔뒀을 때와 했을 때 리스크를 비교해서 어, 리스크가 작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음. 숨 쉬는 것만큼 큰아 숨을 안 쉬는 것만큼 리스크가 큰게 <웃음> 어딨어요 그렇죠 음. 숨을 하긴 <웃음> 숨을 안 쉬면 가시는 거잖아요 네. 어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